이것도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어. 2학년 어, 때인가? 아 인상이 인상이 되게 좋게 바뀌었다. 그치? 이때 막 되게 사회적 불만이 많았나 봐. <웃음>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귀여운 우리들의 과거 사진을 대방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렸을 때 똑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달라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를 알아가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열데 10장을 골라서 오라고 했는데 네. 진짜 둘다 너무 귀여워서 맞아. 저는 20장 보내고 너래 <웃음> 계속, <웃음> 계속 골라달라 네, 네, 네, 네. <웃음> 간단하게 딱 10장씩 취해봤으니까 음. 우리... 저부터 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진 대공개! <웃음> 자이 아이는 1996년 태어났습니다. <웃음> 거의 진짜 갓난아기 땔 거예요. 음 보세요. 아니 눈이 그리고 예뻐! 고등학교 1학년 수학년. 거짓말하지 마! 고등학교 1학년. 이거 오빠네 아버님 아니셔? <웃음> 거짓말. 2001년! 제가 2살 때죠? 우와... <웃음> 태어나고 1년 좀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풍성하고 이때 사진 보여주면 친구들이 건우 닮았다. 어! 그러네? 그러네? 자, 이게 99년도라고 써져있죠? 아. 5월 5일. 5월 5일이 저희 부 어린이날? 아... 민민으로 해아 그때 가서 찍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이때부터 음. 살짝 지금의 정훈이의 눈매가 있다. 아 진짜? 응. 아, 아. 이건 고2 때네요. <웃음> 어 아니야. <웃음> 이거 오빠야? 3살 때네요. 이때 집 구조가 기억이 나요. 아니 건우인데요 그냥. <웃음> 진짜 건우랑 닮았죠. <웃음> 야, 아 이거는 뭐 말안 해도 알겠죠? 온 국민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열광했던 2002년도에 이제 타잔, 타잔이 진짜 좋아거든요 눈이 너무 똑같아. 근데 너무 귀여워. 그냥 내가 그 고깃집에서 애기들 막 놀잖아. 거기서 장난 잘 치는 애들 중에 한 명? 그 다음 해네요. 헐이뜰 뭐야 뜰? 이거 고3때. 어, 근데 그때도 엄청 유쾌했나 봐요. 재밌는 사람은 타고난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이끼를 길을... 이때부터 관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7살 때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 이제 7살 유치원 졸업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이제 피디한테 보여줬더니 친구가 릴러말즈 아니냐 <웃음> 어 이때는 좀 컸죠? 아니 근데 이거 양, 그냥 양정훈이다 <웃음> 웃는 모습이 지금이 진짜 판박이다 음. 초등학교 입학사진 방금 사진은 얼마 안 차이 나는데 1학년 2반 최미란 선생님께서 입학하고 바로 찍어준 사진이에요 어?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5,6학년 때일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살짝 꽃보다 남자 썸네일이에요 살짝 좀 아련아련 돋는 그 <웃음> 네, 내가 짝사랑하고 하고 있는 선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찍힌? 이거는 이제 대학교 음? 2학년 때 우와 제가 과대였었거든요 이때? 학생이었어요 신입생 OT 때 사진이에요 신입생이에요? 이거 사진이? 아니요,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2학년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오, 되게 카리스마 있네요 확 까매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죠? 아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와눈동자에 무슨 막 세상에 담겨있어 자!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여름일 거예요. 머리를 그때 엄청 짧게 잘랐었어야 돼가지고 이때부터 지금 똑같아요. 이것도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오, 2학년 어! 2학년 때인상이 아, 인상이 되게 좋게 바뀌었다. 그치? 이때 막 되게 사회적 불만이 많았나 봐. <웃음> 이건 한 초등학교 6학년? 아빠가 그냥 귀엽다고 찍어준 사진이에요. 자, 이건 이제 중3 때저 유럽 5개국을 갔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프랑스, 파리, 엘베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거 이제 중학교 어, 어, 3학년으로! 어른이 됐어요, 어른! 중학교 3학년으로 가서 이제 교복 입고 친구가 이제 찍어준 사진인데 머리도 항상 이렇게 왁스 바르고 올리고 다녔어요. 근데 딱 봐도 중학교 초인 게 음, 보이는 게 음, 음, 보통 중학생 남자애들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교복이 음. 안 맞으니까 어린애인데 교복은 <웃음> 아, 아빠 교복이고 <웃음> 아, 와 다, 다시 박으로 돌아. <웃음> 뭐야 와 진짜 유쾌했다.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친구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빌려 써봤었는데 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옵니다. 아 어, 고등학교요? 똑같은데 그냥? 근데 좀 얼굴 좀 길어졌죠? 이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축구 대회 때 찍은 사진인데 슬슬 뭔가 어깨도 좀 넓어지기 시작하고. 아 눈썹은 진짜 진하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건 사실 이제 정훈이가 이 머리를 똑같이 하고 온다면. <웃음> 어, 혹시 고등학교 교복 입고 사진 찍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지금이라? 그다음에 네. <웃음> 이제 제 이제 유튜브 생활로 넘어오면 어머머머머 성시경님 느낌이 나요. 어. 교수님 막뭐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 고삼 오! 어. 슬슬 지금 영둥이가 보이지 않나요? 부산해운대에서 많이 본 남자 같은데? <웃음> 이때부터 이제 꾸미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오. 이제 와. 군인 때 군인 양정예이 옆에는 조규 님이시고 일등을 아. 해가지고 제가 사이나포창을 받은 겁니다. 와 역시 이제 패션의 딱그 절제미를 안 그런 남자 같아요. 이제 이게 현재입니다. 스물세 아. 어? 잘 찍었는데 완전 팬티 안에 티셔츠를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전현주 씨죠. 바로 넘기면 있나요? <웃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아주 그냥 귀엽네요. <웃음>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슈퍼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아... 4.5kg로 태어났고요. 전 진짜 엄마가 애나타다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커서 엄마가 둘째는 그냥 낳다고 그랬어요. <웃음> 그냥 뭐 그냥 힘드이까 낳았다. 아, 이 정도는 아니면서제 <웃음> 유치원, 저희는, 저희는 유치원 그 옷이 있었어요. 교복 같은 거. 어... 그래서 이걸 찍고 엄마가 항상 아침에 머리를 해주셨거든요. 어... 근데 제일 많이 했던 머리가 이 유, 이렇게 양갈래. 어렸을 제가요. 때부터 이뻐 없네. 아 근데 표정이 정치인 같아요. <웃음> 야망이 있어 보여. 네. 아빠가. <웃음>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어, 추억은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라고 다 생각해가지고 음. 카메라로 맨날 저를 찍었거든요 어,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거 <웃음> 그때마다 귀여운 척 겁나고 그거 쌍꺼풀이 진짜 진하다 그러니까 어, 너무 이쁘네 아, 0일 때쯤이었는데 네. 제가 엄마랑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네. 제가 태어나자마자 쌍꺼풀이 싹 진하고 어. 속눈썹이 너무, 너무 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막아기가뭐 이렇게 생겼냐고 어. 막의사선생님막 그랬었대요 네. 그리고 나는 울지도 않았대 그럼 웃으면서 태어났대? 응 저는 이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 가방에 스케치북이랑 막생일패요 넣어다니고 이럴 정도로 진짜 미술을 좋아했고 아,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콧대가 이미 완성이 돼있어요. 이게 유치원 졸업식. <웃음> 아 있다 있다 아, 아. 있다. 전 6살 때부터 귀걸이를 하고 다녔거든요. 와 그러네? 응. 이쁘까머리도 너무 귀여워요. <웃음> 어... 와... 그냥 문만 컸어요 저는. 아니 야망이 있다니까 얘가? <웃음> 피아노 학원에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음. 이때 드레스 입고 엄청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웃는 모습 살짝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에, 지금 웃는 모습이랑 비슷하네 아 어, 있네 있네 그럼 학원이 똑같다 학원이 완전 v 라인 오각형 얼굴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어! 헐! 저 초등학교 때 만났잖아요? 네. 빨게 고백, 고백했을 것 같아요, 진짜. <웃음> 초등학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태백산을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일 거예요. 와, 이성캡 진짜 오랜만이다. 아, 너무 귀여운데? 진짜? 미쳤는데? 와 아, 아, 이때는 고등학교 때예요. 이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데 제가 가발 모델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지 스튜디오에서 딱 찍었던 거. 이때 참 예뻤는데. 아 오, 유치원 때입니다 네, 웃으니까 또 보이네 연주도다가 <웃음> 이제 유치원 때 졸업인가요? 아. 뭐 6살, 7살 때뭐 한번 항상 한복 입을 때 있잖아요. 그쵸, 왜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이게 이제 중학교 때인데 음.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어? 그리고 중학교 때 애들이 안경을 벗으면 음. 너 진짜 못생겼으니까 안경을 무조건 써라 라고 그 옆에 있는 여자들이 엄청 압박을 줬었어요. 그거 시기질투네딱 봐도. 그래서 안경을 뺏으면 나 진짜 안 일어났어 한실 동안. 어 그래서 안경 쓰고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쪽쪽이를 하고 있네요? 네. 어 저도 이게 그 애착 말... 인형 이거 엄청 좋아해. 네저 이거 애착 인형이었는데 었 이게 미키랑 어, 미니도 어, 어, 있었는데 어, 어, 어. 할머니가 벌어가지고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애기 때인데 어. 기억나 어, 어, 아이고, 이건 너무 귀엽다 응귀여운 음, 귀용... 제가 8살 때 오. 초등학교 학예회를 사회를 봤었어요 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런 그치. 거 했을 나이에요 네. 이제 이제 고등학교거든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수, 이때가 수학여행이어서 네. 이때 좀 꾸며보겠다고 뭐. 네. 최선을 다해서 머리 끼고 귀걸이하고 뭐 반지 끼고 아니, <웃음> 엄청 서불퍼. 이때도 살 집이 있었네요. 이거 아, 과일은 뭐죠? 이거 복숭아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치원 사람이잖아요. 조치원에 복숭아가 유명해가지고. <웃음> 중학교 <웃음> 2학년인가? 키가 진짜 컸다 일찍. 아저 진짜 컸어요. 와 동생도 일찍 컸었다. 동생은 지금 190. 와 진짜 크다. 와, 야망이 있다, 이때도. 이때도 <웃음> 야망이 있어요. 표정에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야망이 있어. 어 그런데 되게 초집중하는 모습. 네. 음. 진짜 개 예쁘다, 이번엔. 고일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 앞머리 있으니까 좀 다른 느낌? 네, 앞머리 있으니까 확실히 그 학생 때 예쁜 어... 느낌이 확 드네. 그러니까이게스트 이런 거 알죠? 가디건 음. 입고. 이 정도면 진짜 우리 학교였으면 제일 예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 때예요. 이때는 고등학교 때한내 인생 최대의 풀매. 이거는 고등학생인데 이게 엄청 유행했었어요. 이게 이게? 하트. 네. 아, 그래? 하트 이거 엄청 유행했었는데 이거 몰라요? 제가 이때 한참 예쁘다는 말 많이 들었던 시절. 어. 아, 이제 완전 전현주네. 어, 고2에요 고2 때. 중간고사과 기말고사 끝나고 놀러 갔던 날인 것 같아요, 한강에 음. 이게 고3 때예요. 오.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또 찍은 사진인데 음. 지금도 만나고 아, 똑같아요. 난 솔직히 이때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 아, 이것도 고등학교 때. 아, 어? 이것도 풋풋했을 때. 저는 이 사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진짜 다른 사람 같지 않아? 아, 이거 고3 입시 학원에서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작품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5년 전. <웃음> 5년 전이네? 내가 왔어! 아, 내가 10대 시절이 있었다니. 이게 2 0살 되고 남자친구가 단발 여자를 좋아한다 해서 갑자기 내가 서프라이즈로 단발 잘랐어. 아, 진짜 이때? 어. 아, 최근이죠? 와... 작년입니다. 확실히, 확실히 그래도 이제 스타일리시해졌죠? 컸네요 저희. 아잘 컸습니다. 네. 굉장히 잘 컸네요. 아 이렇게 봤는데 아네 재밌네요. 이거 보니까 어렸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 지금 보니까 되게 추억이 되잖아요. 맞아. 보물이 당연해요. 되고 그 나도 지금부터 귀찮더라도 사진으로 내 모습이나 내 가족이나 친구들을 많이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 사진을 둘러보면서 현재 모습은 또 어떤지 또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잘 크셨기를 바라면서 더더 더 멋있게 성장구는이는 모습 구는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린 시절 돌아보기 끝. 끝!